<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태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파우소울입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필빈에서 온 조이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세 분이 모여서 오늘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 오, 좋아요, 좋아요. 컴퓨터 게임? 아, 컴퓨터 게임은 아니고요. 어. 한국어에 관련. 단어를 어. 드리면은 아. 예문 만들기 게임. 이런 오. 게임이에요? 아우, 힘들어요.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어, 단어를 드리면 그냥 예문을 만들면 돼요. 근데 좀더제 마음에 들게 아을 만들면 자일점을줄 거예요 아, 아니, 아 진짜 아, 뜻을 몰면 몰라, 뜻을 몰라도 돼요 뜻을 아, 몰라도, 아, 몰라도 아, 돼요 예 마음에 들면 자일점줄아 아, 다행이에요 아 제가 맞아 네. 일곱 일곱 저는 단어 준비했는데 지식 없괜찮아 <웃음> 그래도 할수 있어요 와 아, 뭐. 먼저 네개사 아, 먼저 내면 이기는 거예요 네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술주술 하다 주술이다주술아이아 주슬... 주슬... 주슬... 주... 봐도 돼요술다술다아 오케이 오케이 알라이 오케이 오케이 캐나다는 뉴인 어... 엄청 오케이 낼시청추스은 추술이게 추슬어요 아, 캐나다 저... 날씨가 엄청 추스러워요 전혀... 그래서 캐나다에 <웃음> 시, 저... 아니... 계시면 아, 잘... 나두 되게 입어야 돼요 아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어... 말이상 아... 맴매 오케이. <웃음> 선생님 맴매 왜냐면 먼저 아냐 설명하지 마세요 아아아 어, 아, 아, 아, 오케이 지금... 어어어폴시가 너무 시끄러워서 추스러웠다 아, 뭐가 시끄러워서? 시가아폴폴아 시끄러워서 오케이 추스러다는느낌 나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웃음> 네,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정돈하다, 정리하다 라는 뜻이 음 있고 음 옷깃을 음 추스르다 음 또는 아, 저기... 정신을 막 어지러우는데 정신 차리려고 수술을 다. 아, 정리하다. 아, 오케이. 그래서 추세. 이제 뭐 조금 응. 집중할 수 있어요. 근또 예, 예. 나요? 아니요. 제, 제 마음에 아, 안 들었어요. 아, 아직은 아, 0대0입니다 아, 아, 그러면 네, 아, 그럼 단어 하나 지워도 아, 다음. 다 더디다. 빠도 돼? 더디다. 더디다. 더디다. <웃음> 더디다. <웃음> 더디다. 오케이. 먼저 먼저 노린. 먼저 노린? <웃음> 어 너무 어렵나? 네. 아 처음 들어봐요. 더디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차가 지금, 너무 막혀가지고 예. 더, 더 네. 디다네 더디다. 차가 막혀서 더디다. 네. 네. 아 이런 느낌. Like uh, uh, like 복잡해요 <웃음> 이런 것. 토디다. 토디. 아, okay. <웃음> <웃음> h uh, oh 뭐라고 할까요? <웃음> <웃음> 디다 아, uh, 선생님 목소리가 엄청 에토니오요요 c o a t h a t do that. I don't know. I don't k n 더 w I o n t k n I t know. I don't k o w I 빨리 w I 진행하지 k I n o 배우는 속도가 네, 좀더 져요 더 져요 아잘 알았어요? 그렇군요 1대 0입니다 <웃음> 네. 다음은 공교롭다 공교롭다 이게 어디다 하 공교롭다 공교 롭다 공교롭다 공교롭다, 공교롭다. 공교롭다. 공교롭다. <웃음> 공교롭다. <웃음> 저것도 없어요 아 이거 네오케이 오케이 조금 느낌이 <웃음> <저건 웃음> <웃기니? 웃음> 공교롭다 교육 공격, 공격. 음. 그래서 이런 I mean, Kong like Kong Gang? <laughs> okay, just to say the answer. Okay. Somewhere between coincident mm -hmm. <laughs> and a little bit of unfortunate event. y a h o n u k t a a o k t Okay, t h a s l Okay, okay, o w a n o k a y e o t e k out, h o u e k out, c e u t a e t c e c out, c h e o r t e u c e c o t c e e c c e c t t h t e o t k o u e u t o t k u o t e k u t c o t k u check t check t e o e k t check t h k o e k a check o t check o t check o t h e c k o k o k o k o k k 어, 격리했으니까 네. 해 엄청... 어, 뭐라고요? 그 공교롭다. 공교로운 아. 아, 상황이었어요. 재발치료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격리해야 되는 상황에 네, 네. 왔어요. 뭐. 아, 좋아. 네, 공교롭다. 아. 네. 잘하게 얘할수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는 아직은 1대0입니다. <웃음> <웃음> 누설하다. 누설하다. <웃음> 어, 안 들어봤어요? 누설하자도? 누설, 아, 누설하다. 네. 아, 아, 어, 노설하다, 누, 누. 누설하다. 하다. 아, 하다. 저한테 그 사람이 노설해요. 어, 노설하다. 노설, 노해요 <웃음> 조금 낙설 like, 이런 아니. 쪽이다 이런 느낌 <웃음> 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저, Okay, 웃음> 그럼 이번 이번에 아난 아니면, 이번... 아, 아니면 나누는 나누다. 이번 뜻을 맞춘 사람한테 제가 점수를 에이,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 Okay. Yeah, but... 예 오늘 지금 이 회에서 나온 얘기들 절대 누설하지 마. Uh, don't 아, don't tell to anyone. 예예예, yeah, yeah, yeah, yeah, yeah, don't share. don't leak. don't, don't share, don't l e a 아, 누 조금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대형이네요. <웃음> <웃음> <웃음> 다음 문제는 포착하다. 포착. 포착. 어, 왜? 몰라요. 먼저 해보세요, 왜? 응. 포착하 <웃음> 어, 어, 연예인, 어떤 연예인이 예? 어떤 연예인이 응 예. 그, 그, 영화관 가서 포착했어요 어,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예, 예, 예. <웃음> 한번, 예 <웃음> 포착하다 에... <웃음> 아... 제 제일 좋아하는 식당들이 포착한 식당들이에요. 포착한 식당? 시키는 포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시키는 e Yeah. 폴의 위치를 포착하다 뭐 이런 걸쓸때쓸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아니면 mm. FBI에서 크리미널의 mm. mm. 위치를 mm. 아. 포착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지는 느낌 있어요? 잡지는 yeah? 뭐? 느낌? 잡자다 It's like, uh, they, they discovered the location. 아, 알게 되는 것.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오케이. 알게 되는 것.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원래 일 개인데 하나 <웃음> 지우어서 지금 여개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지금 에? 점수는 <웃음> 이미 대 Anyway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늠? 가능하다 가늠. 가늠. <웃음> 가능 하다하나더있데보여게가 가능하다. 음. 아가 너무 어려웠군요. 음. <웃음> <웃음> 새로운 사람. 오미안, 간음해요. Like, guy, e t i got it. 요아 r o s 가 m not a 어 u y I don't know. I 가 o n t know. I don't know. I 조이스 t 어, 저는 음. 가늠하다 아이이 이, 이 이야기가 음. 중요한지 아닌지 가능한다. 꽤 비슷한 것 같아. <웃음> 4대 0으로 쓸수 어. 있어.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나 이거 길이를 가늠할 수 있어. 가능. 네. 아... 아니면 아자 없이도 without ruler. 음. I can tell how long it is. Like, uh -huh. like, is yeah, yeah. Kind of like, s i 할 e 있어요? e a h k i n d of s i z e o e t it. a u t o a u Tok l t k t Tok t o o k t t Tok Tok Tok Tok t t o o t t <웃음> 이 영상에 보시면 폴이 어휘 능력을 가정할 수 있어요. 예예예예예예예아 <웃음> <Yeah, 맞아요, 맞아요. 웃음> 예. 오늘 그렇게 해한 일곱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 지어서 여섯 yeah. 문제 내드렸어요. 아 좋아 좋아. 재밌었어요? 아우. 예. 재밌어요 아우. 좋아요. 좋아 이번에는 너는... 너무 어려웠어요? Yeah. 아 너무 잘하실 줄 알고 okay. 좀 어려운 단어를 내 골랐는데 마음은 좀 쉬운 단어각아니면 okay, 이렇게 만반 오케이, y okay, like I'm a s 오케이, a n o Okay, okay, 놀아요, 네. okay, o 오케이 Okay, like so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요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o k 만 y o 게임. y Okay, okay. Okay, o 예 a y 예 k 기서예문 a 예만. 아니면 예만. 예만. 예문 만들기. 예만. 예맨 예. 좋아, 좋아. 예맨 <웃음>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워맨 있으니까 예맨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웃음>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네. 문제로 다음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봬요예맨 <웃음>